자, 오늘도 리얼타임으로 꾸미는 다이어리 꾸미기 영상입니다. 오늘 쓸 속지를 이렇게 꺼내고 약간 뭔가 분위기 있는 그런 느낌을 했으면 좋겠는데 배경지가 까만색이니까 오 이것도 예쁘다 오 이거 예쁘다 아니면 오 이것도 예쁘다 음 이것도 예고 굉장히 예쁘네? 이 스티커들은 제가 새벽문구에서 구매했던 스티커들이에요. 다 예쁘잖아? 그러면. 어, 이런 레터링 스티커도 예쁜데? 얘를 그냥 붙이면 좀 심심하니까 그러면 이 노트에 이렇게 붙이던지 이 노트에 이렇게 붙이든지 어, 이것도 괜찮은데?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이게 잘 보일까? 잘 보일까요 이게? 보일 것 같기도 한데 배경지가 까만색이라서 음 응, 보이긴 하겠구나 그러면 자이 정도를 찢어서 여기쯤에 이렇게 붙이고 이걸 붙이고 아, 위가 너무 길다 그리고 얘를 이런 느낌으로 풀 테이프를 타공을 하도록 할게요. 펀트로 구멍을 먼저 뚫어주고 여기 위에 너무 예쁘다 스티커를 조금 밑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그러고. 여기에다가 유칼립투스를 너무 큰가? 좋겠는데, 프린트온 스티커. 프린트온. 쓸만한 게. 작은 사이즈여야 되니까. 이거 중에 어 얘를 써야 겠다 잘라서 이건 다시 집어넣고 어, 얘는 뒤에 필름을 띄고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갖다 붙이고 이뒷 부분을 요렇게 긁으면 긁어, 긁어 긁어 긁어 긁어 그리고 이 위에 필름을 띄어내면 요렇게 프린트가 되어 나오는 프린트온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아, 이것도 너무 예쁘다. 어, 이것도 예쁘다. 예쁜 게 너무 많네. 음, 근데 일기 쓸 곳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일기를 쓸 곳이 얘를 좀 찢어 줬을까? 아니면 아니면 아 라벨 라벨지를 써볼까요 그럼? 라벨 이거랑 둘 중에 라벨도 별로인 것 같은데? 라벨은 별로고, 그러면? 그러면? 현재지. 이게 색상이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캐시도 뭔가 별로인 것 같고 아 그러면 그렇다면 이걸 쓸까요? 아날로그 영수증 이렇게 여기 위에 뭐 하나 딱 붙이고 어 이거 괜찮을 것 같다 이거 아니면 그냥 크라프트 노트 이런 거 있네 어, 어 이거 또 괜찮네? 모두 나쁘지 않은데요? 일단 그러면 이 스티커를 먼저 붙이고 먼저 이렇게 붙이고 자 얘를 이렇게 붙일까요? 이렇게 붙이고 여기 위에 원형견 줄지를 붙이고, 원형견 줄지는 이 회색. 괜찮은데? 이렇게. 슬쩍 붙이고, 옆에는 자르고, 자르고, 이 위에 원형견출지를 붙이고, 번호 예쁘네. 오, 이거 약간 아쉽다. 그리고 오늘의 날짜를 음, 음, 음. 오늘의 날짜를 스탬프로 찍겠습니다. 오늘은 며칠이에요? 오늘은 오늘은 30 오늘은 30날입니다. 30날이고 이거는 제가 다이소에서 구매한 롤링 스탬프예요. 2,000원이에요. 이거 진짜 유용해요. 날짜를 여기다가 찍을게요. 이렇게 찍고 그리고 여기 간단하게 써줘야지 간단히 접고, 어디스 그러고, 펀치로, 마저, 타공을 해주면, 일단, 왼쪽 페이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요? 이렇게 해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약간, 아쉬운 부분은, 어, 다운표에 여기다 찍으면 예쁘겠다. 이거를, 초록색으로 찍을까요? 아니면, 남색으로 찍어도 예쁠 것 같은데? 남색으로, 아, 나 남색으로 찍어야겠다. 남색으로 찍을게요. 오, 예뻐. 아, 뭔가 하얀색 잉크가 있으면은 여기로 이렇게 찍으면 보였다. 하얀색 잉크는 없지만 한번 도전을 해볼까요? 이거는 하얀색 젤리롤 펜인데 잘될수 있을까? 여기에 이렇게 골고루 잉크를 묻히고 이거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잘 될까? 저번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 그냥 그랬어요. 잘 되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게 스탬프용 잉크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아잘 됐으면 좋겠다 자 잉크가 마르기 전에 아 역시 잘안 돼. 역시 잘안 됐지만 실쩍 이렇게 펜으로 그어줄까요? 이렇게 보수 작업을 하면 좀 낫겠죠? 어, 망칠까봐 무서워서 잘 펜을 못되겠네. 약간 벌써 망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아 괜찮아요. 약간 원래 이러려고 했던 것처럼 의도된 느낌으로 나쁘진 않는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스탬프 잉크 하얀색을 사도 생각보다 많이 쓸것 같아. 쓸모가 많을 것 같아요. 이거 괜히 망칠까봐 이렇게 그래도 그럴싸하죠? 이렇게 하고 이 레이스 어? 이 레이스 여기 붙이면 되게 예쁘겠다 베이를 한... 요정도? 오! 손 자를 것 같아. 요정도만 잘라서 어, 예쁘다! 어? 근데 뭔가 좀 과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럴때는 예쁘, 예쁘긴 예쁜데? 예쁘죠? 없는게 안나? 없는게 깔끔한것 같긴한데 아 쓰고싶기도하고 아. 그러면 왼쪽 페이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오른쪽 페이지에 얘를 붙일까요? 어 귀여워 하지만 여기도 예쁘고 여기도 예쁘고 이 목공용 풀을 사용해서 이렇게 붙여야지 예쁘다 자, 이렇게 왼쪽 페이지는 마무리를 하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를 꾸미도록 할게요. 오른쪽 페이지는 어떻게 꾸미지? 오른쪽 페이지도 이 스티커를 사용하면 좋겠는데 이 스티커랑 배경지는 자 배경지를 어떻게 할까 배경지는 악보? 오 악보 예쁘다 이거 세상에 아 양면이네 아 양면 참 아까워요 이렇 쓸까요? 오, 너무 예쁜데, 이거? 음, 악보 너무 예쁘니까 일단 악보 쓸게요. 이걸 이렇게 할까? 어떻게 붙일까? 이렇게. 이렇게. 너무 예쁘다. 자르고, 우선 타공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을 먼저 해줬고 여기에도 레이스를 쓸까요? 레이스가 이런 레이스도 있는데 허, 이거 예쁘다! 나 이거 이쪽 써야겠다 이거 너무 예쁜데? 일단 쓰도록 하고 위쪽은 위쪽은 위에는 오랜만에 MT 마스킹테이프를 한번 써볼까요? 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마스킹테이프인데 그래서 아꼈어요 보시면 진짜 예뻐요. 이런 일러스트 디테일이 굉장히 고퀄이에요. 거를 위쪽에 붙일게요. 응, 귀여워. 붙이고. 자, 너무 예쁜데, 어느 종이? 진짜 예쁘다. 그리고 이 위에. 에이스를 허! 너무 예뻐. 큰일났다. 큰일났다. 자이 정도? 이 목공용풀을 뭐잘 써야 될것 같은데 너무 얇고. 잘 안나와 이렇게 또 풀을 너무 많이 바르면 막 풀이 삐져나오고 난리가 날 거니까 이 정도로 바르고, 자, 이제, 조심조심. 아이고, 풀이 손에 묻었어. 얘를, 아니야, 반대야. 이렇게 할 거야. 요렇게 붙이고야 요렇게. 너무 예쁘다. 이게 예, 조심히 어우 너무 예쁘죠? 어우 진짜 너무 예쁜데? 어떡하지 오늘? 어우 너무 예쁘네요나 너무 예쁘단 말 너무 많이 했는데? 자 이렇게 하고 아이 종이가 너무 예쁘니까 뭐 건들지를 못하겠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다가? 그럼 그냥 어. 빈티지한 종이들 중에 작은 사이즈를 레이어드해서 붙일까요? 음,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커. 이거 너무 예쁘다. 근데 이것도 너무 커. 이것도! 너무 예쁜데? 이건 나중에 A5 할때 써야겠어요. 아에 드는 적 없어 이런 꽃? 어? 이거 예쁘다 좀 작고 귀여운 것들이 예쁠 것 같은데? 넣어고 예쁘다 어,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게 예쁘겠다 이거 예쁘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 그리고 오늘은 일기 쓸 공간이 마땅치가 않네. 전체적으로 어쩔 수 없지, 그죠?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이거 오늘 너무 예쁜데, 그래서 얘를 여기다 붙이고, 색칠을 이런 식으로 쓰면 너무 과해 보일까? 아니면, 크라프트 노트. 크라, 어, 크라프트 노트가 낫겠다. 그러면, 얘를, 오, 두개 뜯었어. 두 개는 안 돼, 안 돼. 이런 식으로. 밑에는 자르고, 그 여기에다가 음, 음, 음... 이거야... 그... 이 회색 마테를 붙이면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있을 것 같은 느낌. 얘를 이정도로 뜯고 어? 어? 뭐야? 이거를... 요렇게? 아닌 것 같은데... 루라는 예쁜데 생각보다? 그러면, 그러면 나는 또뭘 써볼 수 있을까? 다른 마테를 써볼까요? 다른 마테. 이거, 아니면, 내 좋아하는 요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웬만해서는 아무 데나 붙여도 다 예쁘더라고요. 이거 붙여서 안 예뻤던 적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음, 아, 예쁘긴 한데 내가 원하는 느낌이 아니야. 제가 원하는 느낌은 지금, 저도 제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차라리, 원형 건축지를 여기다 또 쓸까요? 그게 나려나? 그게 나려나? 아니면, 아니면, 아니면, 아니면, 고흐, 고흐. 반색을 쓰는 게 날려나? 아니면 이런 반투명 아, 반투명으로 쓸까요? 무슨 색을 붙여 볼까? 노란색? 파란, 하늘색? 노란색? 아 노란색 괜찮은 것 같아 일단 그럼 제가 노란색을 잘라서 오마이갓 oh 써보도록 할게요 아 코라 예쁠 것 같은데, 코랄? 자, 대보면 코랄 노란색 오 굉장히 어려운데 둘다 예쁠 것 같은데 이 스티커는 겉뜩이나 반투명이라서 막상 붙이면 느낌이 지금이랑은 또 조금 다를 거예요. 음, 이렇게 반투명이거든요. 예쁘죠? 아, 귀여워. 여기보다 이렇게, 어 너무 귀여운데? 이거 그냥 이렇게 붙일까요? 이렇게? 귀엽다 너무 귀엽다 오오오 오오오오 조금만 더 붙일까요? 이렇게? 아니면 이건 좀 오바탱인가? 어? 안오바탱인데? 예쁜데? 아 근데 여기는 그60 그게 붙어야 되니까 여기에 온거풀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 프린트온 스티커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닌가 그냥 일반 스티커를 써볼까요? 그냥 일반 스티커 중에 좀 작은 사이즈 뭐 이런 요런, 요런 거? 이건 좀 크다. 이런 거 아닌가? 별론가? 아, 아니면... 아니면 어디 갔어? 한걸어 이거 잘라 붙여도 예쁘 겠는데, 이런 모눈 이랑 이런 모 눈도 있 는데, 아 이게 예쁜 것 같다. 이 거를, 하고 예쁘다. 당장 붙이자. 근데 이게 스티커인데 뒤에 이형지가 잘안 떨어지더라고요. 맨날 쓸 때마다. 자. 아구 아구 안돼 얘를 이렇게 아좀 아구 어, 다 뜯어진다 안돼 안돼 좀더 이쪽으로 됐다 그리고 여기에 우표 스티커를 붙일까요? 이런 느낌? 아니면 이런 우표 느낌? 아, 이거는 없는 것 같아. 아니, 좀큰 사이즈도 이렇게 있는데 오, 이것도 예쁘다! 약간 이앞보 느낌이랑 더잘 어울리는데? 근데? 여기 여기다 붙일까? 둘다 예쁜 것 같아. 여기도 예쁘고, 여기도 예쁘고, 아, 여기다 붙여야지. 여기? 오, 아닌가? 여기 안가 여기 나은가? 이렇게? 그른가? 이 행성... 행성 하자 이건 다음에 쓰자요. 다음에 쓰자. 그러면 우리가 음. 예쁘잖아 너무 예쁜데? 그럼 저대로 나비로 붙일까? 아이 나비가 진짜 예쁘다 이 나비가 여기 딱이다 딱이야 도장을 하나 찍어줄게요. 도장은 어떤 도장을 쓸까요? 여기는 거진 다큰 사이즈 도장인데 음, 이거 말고 작은 사이즈 도장을 검은색 검은색은 헉, 너무 예쁘다 오늘 진짜 예쁘다 다시 집어넣고 그리고 공간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오늘의 일기를 써보도록 합시다. 하얀색 펜으로 쓸까요? 약간 느낌있게? 크라프트 펜이니까? 이게 잘 나오려나? 이게 나오는 펜그 잉크 두께라고 해야 되나? 용량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게 일정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필기하기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여기 잘 안나와. 그죠 이건 쓰지 말아야겠다. 다른 펜 써야지. 음, 어떤 펜을 쓸까요? 하늘색 펜? 아 그냥 회색 쓸까요? 맨날 쓰던 거? 이거 그냥 써야겠다. 근데 오늘 다이어리 꾸미기 진짜 예쁘다 간단하게 얘기를 썼고 아 오늘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고 그럼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다이어리에 끼우도록 할게요 안했구만 음 됐다 정말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쁘죠 진짜 예쁘다 자 이렇게 오늘의 다이어리 꾸미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 안녕 빠이